한번보다멍붙좀 좋을까요? 응 어, 진짜 어떻게 빼고 진지한 프로스맨 한번 보여줄까? 응 어, 진짜 어떻게 빼고 진지한 프로스맨 한번 보여줄까? 오늘 목표는 1등이 아니라 크로스맨만 이긴다 왜또 좋니까? <웃음> 레인 어질리티 한번 등반 보시죠 한번 해보죠. 어, 좋습니다. 해별, 공약 아, 한번 보시죠. 골탁 넣으면은 가면서. 이거 한번 해주세요 딱, 딱 넣고. 이렇게? <웃음> 저한테 지면은 하는 겁니다. 그래도 이정현수는 아직 1초 더 빠른 것 같아요 1, 2, 초4 1, 1, 2, 1, 1, 2, 초7 1 7하요딱딱 놓고 아! 그렇우리치로 네. 아, 네. 아, 네. 아, 네. 아 인해 여자 최고 기록을 세웠습니다. 아, 뿌듯하네요. 렇게 땀을 리세요 이거 땀는 땀이네요. 면땀 한번 닦고 하겠습니 지난번에 좀 욕심이었던 거아요 <웃음> 오늘은 진짜 딱 하나, 하나 해보는 거예요. 진지하게. <웃음> 들어 들어 들어 들어. <웃음> 야, 와 진짜 안다 <웃음> <웃음> 네, 어, 좋아. 아. 좋 아, 스러워요스러워요어 키도 커지고. <웃음> <제가 잘 웃음> 이시더라고요. <목소리> <목소리>